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51번째 러브레터입니다. 51st love letter. 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영어 성경 부분은 누가복음 15장 7절. Luke chapter 12 verse 5입니다. 어, 이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앞부분의 러블레터 중에서 누가복음 12장 7절 어, You are worth u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인가요.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는 막 암기도 하던 초반부였기 때문에 많은 참새들보다 네가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유명 구절이죠. 예. 오늘은 이제 그앞부분의 12장 5절인데요 음, 조금 더 문맥을 이렇게 앞뒤를 보면서 그 깊이 있는 그 신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포인트를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게 먼저 그렇고요. 예. 제목은 영원한 죽음을 주실 수 있는 분. 예, 좀 무서운 제목이네요. 영원한 죽음을 주실 수 있는 분. 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주기 원하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성경을 신의 러브레터로 풀고 있는 것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인데 음,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보다는 어,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 영원한 성, 생명과 대비되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죠. 예, 영원한 행복과 대비되는 것은 영원한 예, 불행이고 영원한 고통인데 그러한 지옥, 영어로 하기 hell이죠 hell. 예, 성경은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뭐 신이 사랑이라면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주는 그런 지옥은 어, 굉장히 심발리한 어떤 심볼이다, 상징이다. 그거를 문자대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어 신학자, 소위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을 결론 지었던 뭐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쾌하죠. 예, 인간들이 들을 때, 예,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도 사실 허무한데, 어, 신을 내가 믿지 않았다고 뭐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개소리 하지 말아라. 어,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어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의 내용이 정말 신이 인간에게 창조주의가 계시고 조물주가 계시는데 인간에게 정말 어쓴 그 사랑의 편지라면 여러분 어, 신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사실 그 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모든 체면과 그런 본인의 그런 위치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한 인간이 자원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어, 사랑하는 그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면 사실 성경에서는 어, 그 신이 이미 보여주신 이런 피조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과 또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성경의 유일한 길이죠. 예. 길이 대신 그 아들의 그 인간을 대신해서 신을 저버린 신을 배신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 배신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신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 어, 신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됐고 그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음, 이것을 제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사탕발림? 예, 좋은 것만 부각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선택해도 그만, 선택하지 않아도 그만.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미국의 어느 목사님 유명한 분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가 유튜브들을 보니까, 어, 성경의 메시지를 성경 자체로 또 신의 그런 메시지로 어, 믿으시는 다수의 건전한 미국의 목사님들께서 뭐 미국 교회의 리더격이죠. 그런 분들이 이미 그러한 잘못된 어, 가르침, 그러니까 좋은 면만을 부각해서 하는 그런 유명목사님 떠오르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정리가 끝났더라고요. 예,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예. 아... 네, 뭐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조금 넘어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거 외우기 힘드시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God is the one you must fear 다시 한번 God is the one you must fear must가 굉장히 센 뜻이잖아요 예, 정말 do or, die, do or die situation에서 많이 써서 현대 영어에서 구어체 영어에서 많이 안 쓰는 뭐 강추한다 must see 예, 꼭 사야 되는 must buy 뭐 이렇게 강력 추천을 좋은 쪽으로 자꾸 쓰이고 어, 이런 뭐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깊이 되는 뭐 단어이죠 must 가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근데 여기서는 정말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네가 그러니까 must fear 어, 죽더라도 두려워해야 될 바로 the one 그 바로 그 존재는 God 신이시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신이시다. God is the one you must fear. God is the one you must fear. 저부터 이거를 굉장히 꼭 붙들어야 되는, 뭐, 날마다 그렇겠지만, 요즘에 특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디테일은 기회가 되면, 제가 요즘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어, 뭐, 제측근들을 아실 것이고, 최측근들은, 어, 다른 분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그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의 12장 그 부분에 보면 어, 많은 정말 여기 보면 thousand people, 예, crowd라고 하죠. 많은 군중들이 정말 서로 발을, 발등을 밟을 정도로 많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께서 그 군중들에게 아니라 He told His disciples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Be sure to guard against the dishonest teaching of the Pharisees. Dishonest teaching of the Pharisees. Pharisees가 바리새인들이죠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그룹이었죠. 예. 그들의 부정직한 가르침, dishonest teaching, dishonest teaching, 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예. It is their way of fooling people, fooling people. 사람들을 fooling하는, fool이 바보인데 동사가 되면 정말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 부정직하다는 거죠. 예. and everything that is hidden will be found out and every secret will be known. 그들의 모든 hidden, 감추어진 것이 언젠가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밀처럼 어, 그들의 치부가 밝혀질 거라는 것이죠. 예. 어, 이걸 굉장히 신의 아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조그만 방에서 위스퍼 속삭였던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외쳐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미 모신의 뭐 아들이 이거를 다 까발리고 계시지만 또 성경에 보면 어, 저주면 때,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고 그런 신의 앞에서 핑계치 못할 정도로 어, 본인이 신 신께 잘못됐던 또. 신이 사랑을 하고 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을 이실 짓고 해야 하는 인간의 재판 법정은 때로 억울한 일을 밝히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예. 음. 그런데 신은 이제 인간과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신 앞에서 어, 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본인 자신만을 위해서 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예, s e l f i 한 본인만을 위해서 했던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어, 4절에 보면 My friends don't be afraid of people. They can kill you, but after that, there is nothing else they can do. God is the one you must fear. Not only can He take your life, but He can throw you into hell. God is certainly the one you should fear.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도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12시 54분 거의 1시가 다 돼가는데 요즘에 좀... 요즘 잠을 늦게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말에 제가 좀할수 없는 일정들이 있어서, 어, 미리, 수요일 날, 요즘에, 저번 주 수요일 날 했는데, 오늘 수요일, 아, 목요일이군요.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 하고 있네요. 예. 어, 네.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좀 거슬렸어요. 왜냐면 내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죽음에 대한 신의 아들의 접근이 어떻게 좀 웃기게 하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Don't be afraid of people.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친구들아. My friends, don't be afraid of people. They can kill you. 인정을 하신 거예요, 가능성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저는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뭐 아닌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신과 함께 할 영혼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 생각해요. 아, 내가 예상치 unexpected, 예상되어지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어,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어, 신과 함께 할, 이제 할 새로운 스타트가 시작되겠구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겠구나,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생각 간혹해요. 자주는 아닌데. 예. 어, 근데 신의 아들께서 이걸 다 그냥 팩트로 얘기하신 거예요. But after that, 근데 그 후에, uh, there's nothing else they can do. 그러니까 죽, 죽이는 게, 나를 억울하게 죽이는 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을 할수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외워야 돼, 외우자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God is the one you must fear. 왜냐면, not only can he take your life. 그분은 너의 생명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이거 열심히 오셨죠? 예, 문법책에서. But he can throw you into hell. 그분은 지옥이 hell.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기서, 거기에 거기에 쳐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뭐, 지옥이 있는지도 우리가 인간은 다 모르잖아요. 솔직히 죽기 전에는. 근데, 어느 인간이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를 지옥에 쳐놓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영원한 죽음. 한 번에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줄수 있겠죠. 우리를 죽일 수 있겠죠. 어,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 어, 영원한 죽음을, 어, 주, 영원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제 그 6절, 7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참새가 얼마에 팔리고 너 머리카락 숫자를 신께서 아시고 이게 감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억울함도 아시고 예. 우리 주변에 물건의 시색까지 아시고자스패로스이 작은 참새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 모든 디테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도 아시고 모든 디테일을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아신다는 거는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어, 그 사람의 어떤 디테일들, 자세한 그 사람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나요? 예, 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많이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디테일을 아실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아 제가 요즘 홍대에서 그 하는 카페에 그 스타들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제 음료에 끼우는 컵 홀더를 스타의 사진으로 제작해서 이제 생일을 찌음해서 그거를 좀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팬클럽들이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카페주 고객들입니다. 좀 웃기죠? 제 최측근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음, 그 팬클럽들의 열혈 팬들을 제가 관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카페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사장님, 뭐 여기를 어떻게 꾸며도 되나요? 뭐 무슨 팬들 팬들에게 주는 이런 선물은 언제 꼭 주셔야 되고요. 뭐 같은 뭐 말이 많아요. 가끔 외국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주체를 합니다. 이 K-팝이나 이 한국 드라마나 이게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피상적으로 알다가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카페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웃음> 갑자기 그 얘기하냐면 이열혈 팬일수록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이 디테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며, 사장님 그 스타가 뭐를 좋아합니다? 예, 딸기 우유를, 딸기를 좋아합니다. 녹차라떼를 좋아합니다. 뭐 그거를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제작해 주세요. 네,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부모시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디테일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왜 잘할까요? 끊임없이 조잘 거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신 앞에서 그런 존재라고 신의 아들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가장 작은 생물인, 생물 중에 하나인 참새에 팔리는 가격까지도 알고 있다고 가격을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 시대에. 그리고 니가 너 머리카락도 내가 다 세고 있고 어 저번에 외웠던 거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니가 그 많은 셀수 없이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much more가 훨씬 우리 비교과 관절 때 much 많이 쓰잖아요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사랑한다는 것이죠. 신께서 우리를 어,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니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지만. 어. 더 메시지의 같은 번역본도 제가 올려 놓을 텐데 거기서도 이 번역들이 아주 신랄합니다. 예, 그 heres 그 잠깐 볼까요? 오늘은 약간 무슨 강의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 절씩 verse by verse 한 verse씩 1절 3절이 같이 묶여있죠 그 메시지 보시면 아, 거기 but 부터 시작하는 but Jesus' primary concern was his disciples 예수님의 가장 관심은 그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또 재밌게 번역을 했고요 He said to them Watch yourselves carefully so you don't get contaminated with Pharisees east. 예, 바리사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있죠. east가 여러분 부풀어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반죽을 이 east가 부풀어오르게 하는 것처럼 contaminate. 이들이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d i s honest teaching. 부정직한 거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노란하게 된다는 거죠. Pharisee가 또 당시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you can keep your true self hidden forever. 네가 너의 true self, 진정한 너 자신을 영원히 숨긴 채로, keep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숨긴 채로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Before long, you'll be exposed. 멀지 않아서 네가 노출이 될 것이다. 공개가 될 것이다. You'll be exposed. Before long, 멀지 않아서. You can't hide behind the religious mask forever. 야, 이것도 번역이 참 멋있죠. Behind the religious mask. 종교적인 마스크, 요즘 마스크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가면이란뜻도 있죠. 종교적 가면 뒤에 네가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Sooner or later the mask will slip and your truth face will be known.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들이 신은 우리의 정말 s e e t h r o u g h 란표현 썼죠. See them through.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페러시, 바리새인들조차도 신께서 만든, 만들, 신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신께서는 엄청난 지금 야단을 치고 계시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4, 5절 보면 더 메시지에서는. By the threats of religious bullies라는 표현을 재밌게 또 썼어요. Religious bullies, 불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힘센 애들이 괴롭히는 어떻게 뭐 일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진들의 threats, 위협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예. Through they can kill you, 그들이 죽일 수 있다는. 실제 신의 아들을 죽였던 것은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예. 도구적인 역할이었고 당시에 그런 어, 그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끌, 끌고 구한게이 파리새스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란 거 알고 계시죠? 예. 어, 그러면서 they can kill you, but then what can they do? What can they do? 똑같은 여기는 c 이비하고 비슷하죠? 그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뭘할수 있겠느냐? There's nothing they can do to your soul. Your core being. 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신의 soul, 우리 soul is end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래할 때도. 당신의 영혼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core being, core가 여러분 핵심이잖아요. 핵심적인 존재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 영혼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영혼 불멸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뭐. 뭐 종교라든지 예, 철학 같은 데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도 떠오르는데 뭐 지금 제가 그것을 논할 정도의 지식은 되지 않습니다. 예. Save your fear for God. Save your fear for God. Who holds your entire life, body and soul in His hands. 뭐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예. 어,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에... 뭐 저도 사실 요즘에 좀 그렇고 어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어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특히 어떤 권력기관 그것이 종교적인 기관이든지 세상의 어떤 행정기관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든다면, 학생인 사람들이 든다면, 선배라든지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가까이 있는 형제나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한 판단과 정죄와 꾸준과 때로는 처벌을 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뭐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열받죠. 아... You know, you're not the only one.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I've been there and done that.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음, 생각해보면 이런 잘못된 억울한 죽음을 죽었던 인생들이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예. 특히 오늘 페러시 s 나왔는데 부정직한 리더들로부터, 리더들이 정직한 honest teaching, 정직한 가르침을 하고 어떤 set an example, set, 세팅을 잘 해줘야 돼요. Example, 본보기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만을 챙기는 그런 리더들이 늘 문제잖아요. 예. 어,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 말건 간에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래서 부정직하게 가르치고 부정직한 판단을 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만들고 예. 이런 것들 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 신께서 그런 디테일부터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신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악이 할수 있는, 신을 대항해서, 신을 무시하고 할수 있는, 악이 할수 있는 최대치를 신이 이미 알고 계세요. 무슨, 뭐, 죽음, 이 세상의 죽음이겠죠. 또 신께서 알고 계신 게, 어, 그 악한 이들이 중국에는 다 까발려지고 그 악행들이 그 은밀하게 행한 것들이 신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까발려지고 그들이 정말 심하게 오줌을 지릴 정도로 철저히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Every knee will bow down. 다 숙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예, He can throw them into hell 예,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신 자신에게 있음을 신이 아시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디테일들을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다고 자신 있게 신의 아들께서 어떻게 보면 얘기하시는 게 오늘 누가 보금 이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고 저 또한 그런 신의 선언과 어떤 격려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신의 예. 아들께서 정말 많이 얘기하신 게 저도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정말 20대 때는 하루에 한 장씩 지나치게 본 시절이 있고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집착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뭐 지금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투자 정보도 있고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정보도 있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고 경험적으로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어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또 오늘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이런 인생을 이 땅에서 인생을 꼽히게 만들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이 정보라고 생각해요. 신이 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후회할 부분 아니라고 저 스스로 위로를 해요. 남들이 제 나이 때 열심히 돈을 모을 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성교사 돼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한 거니까요. 예. 아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려 얘기했냐면 신의 아들께서 정말 영어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Don't be afraid예요. Don't be afraid. 오늘은 하나 더 붙었죠. Don't be afraid of people. Don't be afraid of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물론 of people 뿐만 아니라 그냥 Don't be afraid. 어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부모가 모든 변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부모가 그런 준비 상황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기의 아, 아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꾸 얘기하시는 부모님 마음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악, 악한 이들이 너에게 할수 있는 최대치 그리고 그들의 말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 그리고 뭐 결론은, 신은, 또 우리 요한복음 3 16절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온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어린 시절에 사탕 주고 간식 주고 빵 주니까 교회에 나갔던 그런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아마 저를 따라서 무식 중에 하고 계실 그런 교회를 떠난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분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교회에 기존에 잘 다니고 있는 분도 뭐 듣고 유익을 얻으시면 당연히 감사하지만요 예. 아,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집착하실까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을 때 어, 내가 있잖아 내가 충분히 할수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갚아줄게 너 그만 좀 슬퍼해 내가 있잖아 나 때문에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다못해 능력이 부족할 때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것이 연인이건 배우자이건 친구이건 자녀 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부모님한테 반말을 안 되겠지만, 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예, 어,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또 사랑의 게이지, 사랑의 능력치를 가지신 그 신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 빌리포소의 그분도 떠올랐어요. Be glad, oh, be glad because of Jesus Christ. Be gla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어... 오늘 마무리는 어, 오늘은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했죠? 어, 오늘 벌써 30분이네요. <웃음> 강해식으로 하까 시간이 더 걸리는. <웃음>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제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좋았던 분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제가 내일 또 새로운 도전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